진짜요? 또이라 첼생 베트남은 한국의 날씨와 비슷하게 무더운 한 여름 날씨입니다. 하지만 비도 작고 많이 오는 편이기 때문에 옷이 젖을 수 있으니 여행할 때는 충분한 여벌 옷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베트남에는 오토바이가 정말 많은데요. 베트남이 처음이라면 길을 건너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조금 있다가 길 건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놓치지 마세요. 어칠 쌤, 그 얼마 전에 생일었죠 아, 내 네, 늦었어. <웃음> 늦었지만 이거라도 좀 축하. 요 네. 자, 축하해요. 네. 까만. 선물. 베트남에서 칼이나 가위 등의 뾰족한 물건들은 악의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기시되는 선물들입니다. 그리고 흑백 이미지의 물건들은 장례식을 연상하므로 선물할 때 지양합니다. 선물할 때에는 두 개를 한 쌍으로 선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홀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베트남에서 4종 세트의 선물은 죽음을 의미하니까 피해주세요.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. 가만! 네. 가만! 좋고 3, 2, 1 운동! 3! 세 번씩 보고 2! 두번 지인에게 공유! 1! 3, 2, Join us, Korea is the first Seoul City-certified language and culture NGO to lead Korean language classes and culture exchanges for foreigners. Hey, dunking, kaidatongbao, j o k k j o k j o k t i n g Yeah, i c o